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간체질 그러니까 물고기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요 자 한번 일단은 좀 간단하게 족대를 잠깐 해보고 뭐가 잡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한 무릎 조금 안오는 물이거든요 일단은 몰아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나왔어요. 와. 지금 어 아무래도 버들치라는 물고기 같네요. 자 일단 한번 올라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이 족대질 몇번 했는데 이게 나오네요. 양. 자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버들치 입니다 아무래도 깨끗한 물에서 한다고 하죠 와 일단 저는 버들치가 일단은 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목소리> 빠졌어요 지금 오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 풀려버렸어요 지금 계속 채집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충 제가 다 여기 묶어놨어요 일단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버들치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자. 이거 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버들치네요 다. 자, 여기. 오이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버들치가또 잡혔어요. <웃음> 와, 우 자, 크기는 되게 그냥 양호한 사이즈네요, 다들. 오이고. 일단 이따 관찰을 해서 조금 몇 마리만 잡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아유, 오이고. 이, 도망쳤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잡혔어요, 지금 손으로. 자, 여기 다시 넣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버들치 치어대도 있네요, 여기. 조그맣게, 완전 귀여워요. 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관찰도 힘들기 때문에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 여러분. 자, 오늘 체집은 여기서 좀, 오! 음. 자, 오늘 채집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오늘 물고기를 좀 잡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고기가 좀 보이는데요. 자, 여기 뭐 동사리도 있고 그리고 뭐 버들치, 버들치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잘안 보일 텐데 일단은 제가 이 친구들은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이제 방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방생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방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좀 이렇게 버리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 뭐야 우와 이렇게 우와 이 버드치들 신선한 버드치들입니다 자 우와 이 친구들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잘가라 오오 뭐야 다른식으 왔네 자이 친구도 이제 놔주도록 하고요오 여기 동사리 동사리 친구도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자다놔주고요 우와 이거, 이거 엄청 큰데요 동사리 먹어도 되겠다 이거 <웃음> 자 여기로 오 안가네요 <웃음> 자 이렇게 가라 가라 오자 자 이제 마지막 친구입니다. 마지막 친구. 자 잘가라.